이번 시간에는 대구광역시 신청사 이전 지역 부동산 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대구시청이 두리공원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계획은 뭐 지하역세권으로 해서 시청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리고 상가가 형성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잡았는 지역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한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됐는 상황을 보면 실제 많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택이라든지 뭐 단독주택, 2층 상가주택 이런 정도의 금액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통 2억, 3억, 8천, 4억, 그 다음에 여기 이면도로에 3회다 같은데 5, 5천까지 지금 4월달에 거래가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다가구 주택 위주로 거래가 좀 되는데 4m 에 6m 정도 되겠네요 뭐 이정도 금액에 이정도 다가구 주택 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자 분들은 이런 주택에 주인 세대가 있으면 월세를 조금 받으면서 주인 세대에 거주를 하게 되면 향후 대구 시청 이전이 확정되면서 확정되죠 확정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나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여기에 매물 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시세가 많이 높아요 많이 높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4월달에 거래가 좀 되었는데 5억대 6억대가 기본 다가구 주택이고 3억대 4억대가 2층 상가주택 정도 3층 상자 와 주택 정도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건축 하시는 분들이 먼저 매입을 해서 원룸을 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사 마찬가지 짓게 되기게 되면 인부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원룸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출퇴근으로 해서 멀리서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공사가 크게 되면 은 원룸을 얻어놓거나 아파트를 얻어놓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매물은 제가 여기 봤을 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매물이 올려져 있는 게 없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액대가 사실상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대구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뭐 서대구 역세권, 그다음에 공항 이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구시청 이전 지역으로 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파 지구라든지 나머지 뭐 대임 지구 그리고 뭐 여느 법조타운 같은 경우도 다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 현재는 투자하기에는 땅 덩어리가 너무 큰 거와 매매 금액이 높다는 게 조금 단점이죠 그래서 가장 쉽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손댈 수 있는 것은 뭐 8m 정도 10m 정도의 상가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 건물 정도 아니면 2층 뭐 단독주택에 상가가 들어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내 입맛에 맞게끔 도구부로 해서 건물을 짓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은 3,4억 정도 5,6억 정도로 구입을 할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상가주택 정도가 제고요 그리고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은 대도로변이나 아니면 12m 정도 이상의 도로변에 상가주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당한 금액이면 가장 좋고요 싸고 좋은게 요새는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봤는데 막상 매물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앱은 많은데 매물은 올려져 있는 것들은 없고 여기 뭐 달랑 11억 정도 어, 다가구 주택 올려놨는데요. 이쪽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이쪽이 배우지가 월등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 건너편은 또길 건너편대로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길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도로 하나 상황에 따라 상권 자체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구시청 부근 쪽으로 해서 2층 상가나 아니면 뭐 단독주택 정도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도 가치가 있다는 게 뭔가 하면 대부분 1종이 아니라 2종 주거지역이나 3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들을 구입을 해서 주택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은 땅이 없다면 2종, 3종 이상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투자도 가능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뭐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가치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어느 정도 소신이 되고 향후 어떤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될 때 이제 또시행에서 들어와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어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것 같고 지금 아파트 먼저 소진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건너편에 거래된 것들은 거의 주택 위주와 그 다음에 상가 원룸 정도의 건물들이 4월달, 1월달에 약간 거래가 되었고, 근자의 4월달에 다가구 주택이 거래가 된것 말고는 크게 거래가 된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파트도 실제 주변에 크게 여기는 아파트가 많이 없죠. 건너편에 아파트가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아파트 공급용도 많이 없는 편인데 거래도 보면은 2억에서 3억 정도 1억대 빌라 열립 정도 그 다음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아파트들 거래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6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일단은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아직 큰 거래가 없기 때문에 향후 미래로 보고 투자를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5억 3천 뭐 아파트 정도에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는 게 다고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자료가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들은 제가 따로 한번 올려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플을 올리거나 광고 올리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안 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전같이 정말 좋은 매물들을 이렇게 어플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올리는 자체가 일단 동네 매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픈되어 있는 매물 외에는 별로 올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되어 있는 매물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올려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쪽에도 아파트 거래량은 불과 한달 사이에 두달 사이에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네요. 따로 시간이 되었을 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